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가끔은 그만, 그만, 그만 날날날 날, 날 가슴아 눈치 보느라 끌어안았지 괜찮아 날날날 날, 날, 마음아 거의, 거의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그리해 알수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가끔은 그만 그만 그만 아파라 숨아 눈치 보느라 들어안았지 괜찮아 날날날 날, 날. 마음아 거의 거다 왔으니까 이제 편히 쉬어도 돼요 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